그냥 모르겠고 알아서 네. 갔으면 <웃음> 좋겠고 막. <마. 웃음> 음, 저는 아직도 그냥 제가 솔로 그냥 저희 팀활동 하면서 개인활동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, 그럴 것 네. 같아요. 아직까지는 그.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네. 그, 솔로도 나쁘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솔로활동을 <웃음> 열심히 오래 네. 해봤잖아요. 그쵸 오래 하셨죠. 네, 저는 병행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쁘지 네. 않아요. 그잘 네. 그,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. <웃음> 어, 그렇죠. 선택권. 아, 맞아요. 선택권이. <웃음>